여기 나오는 뭐 가시하고 뭐 엉겅퀴 <웃음> 뭐 여기서 이제 찔레로 나왔는데 <웃음> 그 가시 나무하고 어. <웃음> 엉공키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짝, 짝을 짝 짓는 것인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이제 땅이 내는 게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가시와 엉겅키가 난다고 했지요 <웃음> 그 이제 죄책과 죄오염의 그 상태 애가 그렇게 이제 <웃음> 음, 음, 나타난다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웃음> 정상한 그, 그, 그 죄가 그 죄가 아, 죄를 범하지 않고 정상한 상태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오는 거지. <웃음>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열매를 그 맺게 됐을 때는 사실 그런 것이 어, 없는 것인데 <웃음> 여기 듣, 듣고 행치 않는 사람 이게 이제 유사 그리스도인 인데요 듣고 행치 않는 사람들 듣기만 하는 사람들 <웃음> 주초 없이 그흙 위에 집 지은 사람. 주초는 왜 이제 머리돌이잖아요 머리똘. 여기 반석, 여기 이제 반석이라고 나오는데. <웃음> 그, 사실, 시편그 118편 22절에 보면, 모퉁이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됐다고. 그래요. 건축자가 버린 돌. 사실은 유대인들이 사실 그 제사장 국가로서 먼저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건설할 만한 존재들이었는데, 버렸죠.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바른, 그릇된 해석,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정상하게 받아 누려야 될 위치에 있지 않고, 이제, 그, 일, 일반, 타락한 심성 안에 남아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그, 이제, 기독교,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를 형성한 거예요. 진짜 근본이 되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풀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이제 반석이 되고 주춧돌이 되는데 그걸 대망하고 그 길을 닦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을 그 예비하는 일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거 하지 않고, 이제, 주님의 선, 민으로서그 특권의식을 갖고, 또 율법을 정상하게 대하지 않아서, 정상한 위치에서 그걸 받지 않아서, 결국, 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참된, 그,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참된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거죠. 율법이, 이제, 율법의 기능이 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그리, 그리 또, 하나님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고, 또, 그,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자취를 취해 나가는 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근데, 율법을 지켜서 자기 공로로 권을 누리려고 했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죄를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 공로를 삼았으니까 그게 이제 쌓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 거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행치 않은 거예요. 그리또 중심으로 모든 인생을 경영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외에 인간적인 열심으로 열심을 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정상하게 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올 때, 이제, 다 파괴된다. 그,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됐다, 건축자, 그걸 인용해서, 10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열매, 좋은 나무, 그 못된 열매, 못된 나무 이것은 그리토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말씀을 한거죠 <웃음> 왜 이제 이 서론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웃음> 이게 그 이제 단순한 그런 그 열매를 말하는게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그거과 맞물, 맞물려서 어, 오신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열매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웃음> 성경에는 열매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입술의 열매라는 말도 있고 또 손의 열매, 태의 열매, 땅의 열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인과관계에서 나오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웃음> 사람이 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이 원인이 돼서 가지고 되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결과가 나중에 맺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역사상의 인과관계에서 나오는 결과를 그냥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열매라고 한다면 물 세상의 열매 아닌 것이 없고 씨가 아닌 것이 없. 열매가 곧그 씨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의 열매는 다시 그 다음에 올 일의 씨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그렇게 한 때를 구분해 놓고 그것의 원인 결과만을 가지고 이해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열매라고 할 때는 보통 어떤 씨를 심으면 그것이 나무가 되어가지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하나의 순환이 되어가지고서 거기서 다시 씨를 얻어가지고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는다 해서 최후에 도달할 점을 가리켜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씨를 열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씨와 열매 사이의 과정들은 또 달리 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열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잎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뽑고 가지가 뽑고 그래갖고 꽃이 피고 뭐 이런 것들은 열매가 아니.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지. 그러니까 씨와 열매는 확실히 일반적으로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현실에서는 그것이 열매인지 시인지 알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열매를 시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가 무엇인지 열매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구분하기 전에는 열매라는 말도 아무렇게나 쓰더라도 맞기는 하지만 또 함부로 쓰면 결국 아무데도 안 맞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도 어떤 조그만 속의 목적을 가지고 뭘, 그, 역사의 원인을 심어서 결과를 내면 그 열매라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웃음> 주님이 비유하신 것도 단순히 그런 식으로 그, 역사의 원인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 그런 식으로 말하려고 비유의, 열매의 비유를 말씀한 게 아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신의 열매라고 할 때에는 사랑, 희락 등등 여러 가지 인격적인 덕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성신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성신께서 우리에게, 어 발휘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시면서 성신의 열매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성신님의 거룩한 능력이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덕이 발휘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덕이 발휘되면그 덕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 사랑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인 진전에서 다른 어떤 결과를 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씨인지 무엇이 원인이고 어, 근거인지 따라서 열매라는 말이 결정될 수 있는 거지. 이게 성신의 열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신이 어, 어떤 씨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염두에 두고 열매를 저 말씀하셨는가, 성신의 열매를 말했는가, 이거를 그, 이게 그, 그 연결되지 않으면, 그, 이제, 씨와 열매 관계에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 무엇이 씨인지 알아야 열매를 바로 말할 수 있다. 무엇이 씨, 가 되는지.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확병, 뭐, 자비, 양선, 뭐, 오래 참음, 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요. 그냥 도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 용어들은 땅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부터 온 그런 그런 사랑, 참된 희락이 뭔지, 참된 충성이 뭔지, 참된 절제가 뭔지. 이게 그러니까 조금 내가 뭐뭐 뭐 예, 건강 생각해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이런 것도 절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성신의 열매로서의 절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절제라고 할 때는 그 주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목표하신 그 일과 관련해 가지고 내 옛사람이 추구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존재로서 그그 절제를 해 나갈 때그 참된 절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그 열매가 의미가, 그것이 땅의 열매가 아니고, 그게 진짜 유사 열매가 아니고 참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씨인가에 따라서 열매는 결정되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씨는, <웃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 씨와 열매를 얘기할 때는 씨만 내려지면 무조건 열매 맺는다. 그것도 아니죠. 착한 씨는 또 좋은 열매만 맺는다. 이런 쪽으로도 또 말한 건 아니에요. 문맥 속에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문맥 속에서.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라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씨로 삼아서 열매라고 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비유의 해석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놓고 무엇이 열매인지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게, 시가 무엇인지 알아야 열매도, 우리가 제대로, 음, 찾을 수 있고 도 맺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근데 중간에 한 가지 상태가 남아 있습니다. 씨는 당장의 열매부터 맺는 것이 아니고, 씨는 열매를 맺기까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은 씨도 아니지만 어, 열매도 아닙니다. 우리가 줄기나 가지나 잎이나 꽃을 씨라고 하지 않, 않, 않지만 열매라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와 열매 사이에 있는 중요한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전체를 놓고 볼때 우리에게 주께서 가르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봄 읽은 본문 가운데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이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하고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맺을 수 없는 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어,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1장 16절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수 있다 했습니다. 나무와 열매 사이에는 공통되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는 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종이 같다. 동종성. 가시나무에서 가시나 나무가 나무 열매가 나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 이 포도의 종자에서 포도가 난다는 뜻이고, 둘째는 이제 동질의 성격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낸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없고,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하셔서. 어떤 나무인가를 그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에 의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 종류인지 알 뿐만 아니라 어떤 질인지 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누가 보면 그, 그 6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6장 3절로 44절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45절에서 갑자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봉 12장 33절 이하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실과로 나무의 질을 안다 이렇게 동질성을 가르치고 이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싸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싸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고, 누가 복음 6장 45절, 그러니까, 싸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악한 자는 이제 싸운 악에서 악을 낸다 하는 그런 말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해하기 쉬운 것을 조금 풀고 가자 하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열매로 한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어, 선한, 쌓은 대로 이제 선을 내는 것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나무 이야기는 비유이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야기는 비유의 내용의 실체의 이야기라고 쉽게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웃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이제 그걸 여기 서, 설명이 나오는데, <웃음> 우리가 정확하게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좋은 나무라 좋은 열매를 내고 좋은 열매는 반드시 좋은 나무에서 난다 악한 나무는 반드시 악한 열매를 내고 악한 열매는 반드시 악한 나무에서 난다 하고서 열매와 그 나무의 동질성과 동종성이 있다는 걸 말씀해 놓고 선한 사람은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마치 나무와 열매의 관계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분명히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은거예요 선한 사람도 어느 때는 갑자기 악을 행할 수 있죠. 또 나쁜 말도 할수 있죠. 순간적으로는 아마 또 증오의 마음과 저주의 심정을 가질 수 있어요.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이라도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까닭에 순간적으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의 빛이 꽉 들어올 때 악할지라도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선하게 대, 대할 줄 아는 것, 착하게 남을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또 사랑을 표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악한 사람에게 깡그리 뭐 악만 나오고 선한 사람에게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선한 선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우리가 선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선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닌 어리삥삥한 뭐. 우리 삥삥 이라는 말은 잘 쓰시대요, 어머니가. 지금 똑똑지 못하고 어수룩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 그 이라는 이야기밖에 안될 건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세상에서는 이거를 구분을 못 해요. 선악에 대한 개념을 상대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아. 이게 유전적으로 50%, 후천적으로 50%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잘 지키면, 그, 이제, 어려서, 뭐, 다, 한 살부터 다섯 살까지 애착관계를 잘 이루면, 커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뭐, 그, 학대하고, 남의 권리를 막 뺏어도, 아무런 양심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정서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하고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이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진짜 악인으로 생각해. 진짜 악인. 보통도 다 그런 성향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진짜 악인으로 생각해갖고, 아예 멀리 하라고 해요. 가까이 두지 말라고. 세상에서는 성과 악을 그렇게 구분을 해버려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 이제 그렇게 애착적이, 그 그렇게 그 사실은 학자들이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뭐 어려서 애들 막 고아들 함부로 학대했는데, 얘네들이 커 가지고 어떻게 이제 변화되고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런 걸다 추적해 가지고, 그 그런 통계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안큰 사람하고 대조해 가지고. 그 이게 얼마나 교육의 효과가 좋은가? 그 그런 것이 얼마나 부모가 그렇게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가? 학대하지 않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주면 된다. 그럼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이제 살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10만 명당 몇 명이 그렇게 사이코패스가 있고 뭐 소시오패스가 있었는데 그렇게 교육을 하고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 굉장히 줄었다. 이제 이런 보고도 내요. 보고를 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이제 교육에 어렸을 때, 이제, 뭐, 프로이트 공부해 보셨잖아요. 그, 그 이제, 그, 이제 1세부터 5세 사이에 그때 이제 교육을 아주 잘 시키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그런 걸 방어해 보려고 하는데,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그런 생각이 한참 르네상스 이후에 1, 2차 세계대전 나기 전에 그것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근데 이, 이게 대전 겪으면서 그 생각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그리고 열매에 대한 개념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논리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위에 있는 비유와 아래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위에 있는 비유는 결국 아래에 있는 말씀이 뜻을 비유로서 먼저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 성경은 아래, 뭐 때문에 비유라는 것을 은폐해 가지고 알지 못하게 신비한 보자기로 둘러싸고 그 다음에 바로 비유로 이야기한 아무 바람도 없이 그냥 실체를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 버립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고 그리고 바로 선한 사람은 서,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악한 사람 짠 악해서 악을 낸다 이렇게 하면 그 심오한 도리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리면 뭐하러 이런 식으로 비유로 말을 하냐 이 말이 금방 답을 줄 걸. <웃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하면 그만이지 그걸 다시 또 비유로 해 가지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온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거지 그러니까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이야기 해놓고 그것이 가르치는 진리를 터득하기도 전에 그 다음에 그 바로 이어서 선인과 악인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선과 악을 말해버린다면 비유를 먼저 베풀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실체로서 명백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버리는데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서 알리기도 한다면 미리 비유로 신비하게 은폐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또 수사학적인 무슨 유인인가 그런 것도 아니죠 수사학적인 유인은 그냥 사람들 이해 잘 시키기 위해서 그냥 비유로 단순히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 사실을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과 관련된 일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오한 진리가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비유로 하나 이야기 해놓고 그런 그 전체의 큰 심오한 진리와 어떤 사실 가운데 자세한 구체적인 현실 하나만을 들어서 선인과 악인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이 선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는 위에 있는 비유 전체를 그대로 확실히 드러내버리려고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에 있는 나무와 실과의 비유에 단순히 선인과 악인의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상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과 악을 딱 구분하면 이 위의 비유가 선선 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비유하고 바로 맞아 떨어져서 이해가 될수 있는데 바로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한 사람, 선한 열매 이런 것은 단순히 이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듯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게 분명히 뭐 다른 비유와 관계해가지고 이거 연계해서 이해해야 될 그런 비유가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되는 거죠. 비유는 비유대로 심오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인과 <웃음> 악인에 대해서는 이제 특수한 현상 하나를 꼬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분에 비추어 보면, 우리 자신은 선인도 악인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르치신 것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 또다 가르친 게 아니고 성경이 풍부하게 가르친 여러 가지 다 내용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지금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다만 여기 선인 악인의 이야기는 이 비유의 큰 뜻을 알게 되면 더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른 이러면 선이다, 이러면 악이다 하는. 우리의 짐작대로 문제가 제시되고 이야기된 게 결코 아니다. 이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볼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열매라는 문제입니다. <웃음> 열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무의 질과 종류입니다. 그 열매로 말미암아 무엇을 아느냐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 그 거짓 선지자 문제로 이제 열매를 안다 하신 거죠. 그 앞에서도 이제 마태복음 7장 20절 앞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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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 던지우느니라 15절로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나무와 열매의 이야기로 동질성과 동정성을 얘기했습니다. 보통 그 사람의 말이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또한 진정한 신병을 가지고 말하고 양심벽이고 생활이 경건하고 고도적이고 또 보통 사람은 알지 못한 어떤 심오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참된 선진자냐 하고 물으면 대부분 그렇다고 답할 것인데 요컨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로 알수 있는 것은 열매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그 사람의 인격적인 도덕 생활 또는 어떤 사회 규범에 의한 생활로 판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할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할 만한 사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리토교의 본질을 파괴하고 영감성과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심오한 도리를 은폐해서 한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세대에 걸쳐서 이 세계에 있는 기독교의 자취를 흑암으로 꾸며 놓은 장본인들입니다. 이제 이게 제이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그 외형으로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착하고 아주 열심히 산 사람들이고 어, 그런데 실제 에, 그들의 일은 진짜 아, 그, 독사의 자식의 일을 했다 는거죠 아주 인격적으로도 경건한 사람들이고 고도적이다 외형으로 볼때 <웃음>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인데, 뭐, 여기 고동비평, 문학적인 비평, 고동비평은 역사비평을 고동비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이 성경 텍스트의 뒤에 있는 그런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 그 텍스트가, 아, 있었던 세계의 그 구조나 그 무슨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그그 그 역사를 다 살펴보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데서 어 취해 가지고 기독교가 마치 이렇게 발달해 가지고 오늘의 이런 것까지 그렇게 비평을 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문학적인 비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적인 비평은 사실은 이게 문외적인 비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것은 그 본문 자체, 그 언어적인 맥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 이제 그 서로 대조해보고. 어 확정에 가는 그런 에, 그런 비평법이 됩니다. 이게 다 성경의 권위를 아주 캄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 시, 시도했던 그런 신학의 방법입니다. 음. 그 사람들은 이제 훌륭한 대학의 훌륭한 교수로 이름을 낸 사람들이고 아주 높이 존경을 받는 받을 만한 그 인품과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뭐 특별히 거짓 선지자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배교의 지도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의 권위를 다 무시하고 성경에서 약속된 그리스도를 뭐 인간 역사적인 예수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이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게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열매가 과연 어떤 것인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중심의 그 열매, 그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아로서 맺는 열매, 세 사람 그리스도 안에 세 사람으로서 맺는 열매,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어, 그.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인간상과 사회상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열매, 그리스도 중심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 그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그 이유가 없고 그런 공로가 없어요. 그런 그런 무슨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주님이 전체로 우리를 다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것이 열매인데, 그,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아무리 외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뭐, 괜찮고 사람이 아주, 아주, 학식도 뛰어나고 해도 이것은 열매를, 그건, 그건 악한 열매가 되는 거죠. 악한 나무가 되는 거죠. 얼른 선이고 선은 열매고 선을 선을 내는 선은 나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웃음> 주님이 말씀하신 씨가 무엇인지 그리고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씨와 열매의 비유는 단순히 씨의 힘으로만 모든 열매를 맺는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시, 시, 하는, 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 그게 결실하잖아요. 이사에서 말씀처럼. 그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대로 다 결실을 하죠. 그거를, 그, 그런 걸 나타내는 차원에서 이 비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것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 비유는 시가 들어가서 어떤 밭을 옥토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반여화를 불구하고 좋은 나무를 낸다 그런 비유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시가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좋은 나무가 되어 열매를 낸다 하는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무조건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여기다 비유해서 연결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그건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누려 단순하게 그 붙어있는 존재로서 받아 누리는 측면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시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히 볼수 있는 것은 씨가 아무리 순결하고 씨 자체에 문제가 없고 뿌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없어도 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열매를 맺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한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좋은 열매도 되고 그 그 조, 좋은 사람, 좋은 나무도 되고, 악, 저기, 나쁜 나무도 되고 하는 거죠. <웃음> 그런, 어, 그러니까 나무의 과정이 사람 속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그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생활이나 품성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조금 착한, 사회복지 배웠으면, 사회복지 배운 대로 조금 착한 일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열매는 아니다. 착한 사람이 열매. 진짜, 그럼 그리 도와 붙은 존재로서의 열매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개, 개인으로서 뭐, 조금, 그, 그 어떤 덕성을 발휘하고, 이런 게 열매가 될수 없다. 교회 아로서의 행복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주일마다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주시고 선물인 저기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또 여러분을 다 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배 예배가 예배가 되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주님께 받은 걸 가지고 또 나가서 살아갈 때 그게 이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받고 또 나가서 개인 생활을 해버리고 끝내버리면 그거는, 그거는 진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유사 그리토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형식만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진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도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리스도께서 목표하신 그 일을 향해서 이제 열매를 맺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존재에서도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품위를 나타내고 창조하신 자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형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관계에서도 그 새로운 사회, 하나님 나라 사회를 드러내는 그런 열매를 맨. 맺... 근데 그러니까 열매는 그 항상 씨와 유기적인 관계,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씨뿌리는 <웃음> <웃음> <웃음> 예, 그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고 표시하고 제시하고 있는 어떤 사실이 나중에 결실로서 동일한 생명의 요소를 표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작용할 때는 사역하는 생명의 요소가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 자체가 직접 생명을 포회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중생의 새 생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고하셨는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너희가 내말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나,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리고 나와 하나인 자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이거를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시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죽은 자에게 들어와가지고 발휘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생활할 때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바르게 열매를 맺는 것이다. 생명의 발전 과정도 예수 그리토의 생명의 발전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토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는 거죠. 남은 그것을 발전시키고 다리를, 어, 다리를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토의 생명이 싫라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음. 성신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급여되어서 주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은혜 방도와 과정을 겪고 발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일단 완성된 형태로 드러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신 자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 그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서 발휘돼가지고 어, 그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새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토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가장 완성된 형태로 종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게 무엇인가 열매라는 것은 생명이 일부분이 아니고 결국 생명이 내놓는 최후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내놓는 최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그리토적인 인격입니까 그 우리들 자신의 그리토적인 인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으로 개인이 그리스도적인 인격을 발휘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도 뭐 이제, 이제 우리가 기독론을 배웠는데 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 성신을 의지해서 이제 성성론과 구원론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것이 드러내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형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참된 기독교 그 그리스도를 받은 자로서의 그행복가 된다. 다, 단순히 우리가 저기 신, 신성을 어떻게 부여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와서 계심으로 그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받아서 누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아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가 되라고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 교회가 돼야 그리스도의 몸및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토를 드러내고 가르친다고 할 때, 구약은 오실 그리토를 얘기하고, 그 그리토께서 하시는 게 뭡니까? 왕으로서, 손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그, 그, 형상으로서의 그, 인격을 다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원수에게도 다 드러내시고, 뭐 거칠 게 없이 다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인격을 드러내는 게끝나게 아니에요. 3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쫓아서 남과 여로 지음받았다고, 사회로 지음받았다고 했잖아요. 사회로. 그게 형상이다. 형상이 단순히 외적인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역에도 있는 거거든요. 사역으로. 주님, 그, 그 관계로 나타낸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 김홍준 목사님이 우리에게 너무 그걸 너무 잘 보여주셨어요. 그리토의 그 인격을 발휘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 우리가 그리스도 개별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그걸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또그 나라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또 있는 거죠. 우리의 생활을 해서 결국 열매를 맺기 위한 거 그리또의 인격, 그리또의 그 형체를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리또적인 생명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죠.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또적인 인격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그리또의 생명이 개인에게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지체들과 같이 해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머리로서 지시하셔서, 어, 같이 합력해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다, 이게, 우리가 다, 외형으로 보면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고, 참,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예? 뭐, 외모로도 뭐,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가 되고 주님의 아들로서 그 아주 존귀함을 다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은 이큰 우주에서 오직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도의 생명으로 산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귀한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저기, 저울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살아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보면, 불로부터 올라온 물을 볼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도의 생명이 그 나무에서, 어 나타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와 같이 풍부한, 그, 풍부하고 싱싱하고, 그리고 한계의 결론으로 그 이상은 더할 것이 없는 상태 즉, 그 C로 다시 돌아가는 상태로 최종 점검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개인의 인격이 아니고 예수 그리토께서 구체적으로 이땅 위에서 나와 연결되어서 완전히 나타내는 사실입니다 그 이상 더 나타날 것도 없고 그것이 영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도 요 개인의 성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의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토를 머리로 한 공동체로서의 성화예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혼자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다 달달 외우고 에? 맨날 주일 지키고 성찬에 참여해도 유사 그리소인이 된다입니다. 그런 그런 기본적인 틀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전체로서 공동체로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그얘 얘기, 계획입니다. 그 우리가 늘 최종이 최종의 목표로 완성에 이르기를 원하는 정점은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체가 되어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는 거죠. 개인이 아요 지금 우리는 만물이 그리토 안에서 통일되기 전의 상태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이 결국 그리토 안에서 통일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통일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 핵심이 되어 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토의 거룩한 생명이 가장 구체적으로 하늘과 땅에서 나타나는 현실인데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채토릭에서 제도로서의 교회, 형식으로서의 교회,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몰로 계시고 살아 계셔서 우리와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를 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결과를 향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목적하시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하고, 용화로운, 우리가 그 완성점을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 그,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 도덕적인 것, 인격적인, 관계적인 열매를 맺을 때, 그게 진짜 그리또의 열매다, 임마. 우리에게 나올 건 죄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나오는 거 그리또가 나와야 돼요. 그니까 우리는 누구를 흠뜯을 수가 없어. 연약한 사람. 그리트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참고 서로 감싸안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흠뜯는 거예요. 형제를 흠뜯어요. 형제를 나가라. 그래서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사람마다 지옥 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외형으로 쭉 판단해가지고 어, 저. 그 선한 사람이라도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꼭 마귀가 짓고 정주하듯이 그렇게 집어서 시비한다. 그게 진짜 유사 그리도인이고그 사람들은 진짜 악인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진짜 악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토의 몸으로서 그리토의 생명체를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완성되고 영화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보편의 교회입니다. 우리 지교회이지만 그 보편의 교회를 지향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회 다 쓸어 담아가지고 보편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토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교회. 거기 안에서 하나로서 그 말씀의 양식을 먹어서 그 생명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사회, 그게 교회죠. 그래 그게 두세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체로 다 들여서 그렇게 가는 거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근데 이것까지 얘기를 안 해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내면적으로. 외형적 내면적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변 그런 게 사변적인 건데. 음. 여기 또 이제 뭐 빛의 비유에서 말하는데, 개개 개인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 영광스러우고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의 부분을 충만히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완성된 충만한 그리도의 교회적 속성을 자기 혼자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 빛이 다 합쳐가지고 이게 무지개 빛을 나타내는 거죠. 마치 프리즘에 의해서 분광되면 여러 빛깔이 나타나지만 합하면 환한 태양빛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색채가 모두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그 생명에는 주님이 부르시면은 은사가 있고 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저 붙어 있는 존재가 없다다 내가 그래서 내가 직, 직장도 없고 뭐 지금 한참 배우는 학생이고, 아니면 지금 뭐 병들어 있고, 그래도 그게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참, 그리또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절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또인이 상대적으로 우울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망할 게 없어요. 온 우주보다 크신, 그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사셨어 나를 회복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 완성점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도록 나에게 시공간을 주지. 그러니까 전체로 다 들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분, 요만큼 내놓고 내가 신자로서 산다가 아니고요 전체로 들여. 우리, 그러니까, 그리도가 나한테 전체로 다가왔듯이, 나도 형제를 위해서 전체로 다가가는 거. 요만큼 내가 먹다 남는 거 주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죠. 전체로.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 사랑을 평생 한 번도 못할수 있어요. 한 번도 못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신을 의지해서 그, 그거를, 흉내내지만 주님은 그리또 안에서 그 사랑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죄송하기도 하지만 영광스럽기도 하죠. 굉장히 전체로 드려진 존재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격의 장성도 우리의 사명도 그것을 목표로 하고 나가는 것.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또 안에서 자기가 영화된다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리또의 영광스러운 몸이 나를 포함해서 나타나는 것이 영광. 개인이 아니고요 교회. 세상, 이게 둘,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 안에서 세 사람 얘기하는 게. 새로운 창조물. 그게 최종 목표,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 내가 어떻게 된다는 데에다 종점을 두지 말고 그리토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심어서 나를 포함한 그 생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김홍준 목사님이 이런 교회를 이루려고 하셨던 거죠. 이런 교회를. 근데 이런 말을 못 받은 거예요. 지식으로만 보고 개인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그리트의 영광스러운 몸을 그리스도적인 속성으로 그 빛, 그것을 빛나게 하고 있다. 이게 깨달음은 진짜 열 전체를 들여진 존재로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어떤 형식적으로 기독교적인 제도와 틀을 잘 짓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성경 연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공사하고 이거는 수단이죠. 수단인 거예요. 목표원 분명히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적 속성을 드러낸. 그러니까, 뭐, 이제, 참된 교회관이 생명이고, 그것에 의한 것이 참된 열매가 되는. 그러므로 깨달았다는 것은, 성신께서 그에게 어떻게 할 바를 가르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두의 신령한 몸의 지체로서 자기 부분이 무엇인 것을 각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부분이 무엇인지 각성한 그 자리에서 그 각성에 의해서 생활 활동을 취해 취할 때 교회의 덕이 되고 찬연한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해를 끼치고 교회의 괴로움을 끼치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깨달았다고 하면서 교회 해가 되고 어둠을 끼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무슨 깨달음입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에 자기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했다고 하고 보이는 교회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이 거기서 실제적인 그 깨달음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유사 그리토인이다 거룩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마귀 행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 교회를 기독교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고 교회 단체를 크게 형성하려고 하는 것 이게 다 마귀적이다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선 성신께서 계시하시는 지혜를 받아서 자기 부분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부분을 해야 된다. 여기 또 나오지만 열심히 성경 보고 배우고 노트를 베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리토의 신령한 속성이 전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한 조화와 거룩한 방법에 의한 전진을 조금이라도 저해하고 거기에 올무를 놓고 거치는 돌을 놓아서 자꾸 넘어지도록 한다면 그건 아주 괴악한인 그건 그건 진짜 유사 그리스도인. 가라지도 이제 좋은 신자처럼 그 외형으로는 자처하죠. 그러나 그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만큼 교회에 해를 끼친다. 교회에, 그, 얄곡 옆에서 그 자양분을 다 빨아먹고, 좋은 나무를 가꾸려고 할 때, 그 옆에서 그 기운을 다 빼는 사람들. 그게 유사 그리토인이다. <웃음> 그니까, 우리가 반성하는 거, 회개하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진짜 무엇인지,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 그러니까 성신을 얼마나 우리가 의지해서 열매를 맺어야 할지 알수 없어요. 성신만이 하나님의 속을 다 알고 그리또의 사역을 우리에게 깨우쳐주시는 분 아니에요. 이게 성신만을 의지한다고 할때 오직 그리또를 드러내려고 성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또의 몸인 교회를 나타내려고 할 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